예 안녕하십니까 어, 카티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 사항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품 설계할 때 단품의 속성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기입하시죠 뭐, 파트 넘버나 그리고 뭐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뭐, 항망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정보를 기입하는데 그 정보들이 어셈블리 파일에서 이렇게 트리상에 표시됐으면 하는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어, 툴의 옵션에 하시면 인프라 스트럭처 그 다음에 프로덕트 스트럭처 그 다음에 노드 커스터마이저를 활용하시면 이런 정보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 미리 각 단품별로 속성을 미리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예제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어, 어떤 어, 그렇죠? 여러분, 뭐 기사 시험이라든지 산업기사 시험 보시다 보면 자주 나오는 예제 중에 하나죠. 자, 펀칭 머신입니다. 저는 지금 이 메인 바디 파트 넘버 있죠? 여기를 프로퍼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다 기입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기입하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트리 상에서 표시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툴의 옵션입니다. 어, 세부적인 설명은 좀 빼겠습니다. 난리지웨어, 그러니까 지식기반 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설정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난리지웨어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BOM 있죠. BOM 설정 관련된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세팅을 해보죠. 자, 파라미터, 제너럴 밑에 파라미터 앤 매저에 오시면 난리지 탭에서 두 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난리집 환경에 들어오셔가지고 둘다 체크하시고 카티 한번 껐다 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저툴 있죠. 당연히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게끔 둘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의 파트 넘어오셔가지고 요두 가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오셔가지고 요 세가지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넘버에서는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스트럭처에서는 겉에 가셔가지고요 트리 상에 여기 아마 디액티베이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다 활성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어, 요거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위에거 커버 가지고 별도로 열어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라퍼티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프라퍼티에서 뭐별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복사했을까요? 자 파트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비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데피니션이라고 네. 하고 에노라고 하겠습니다. 학명인가요? <웃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소스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한번 사왔다고 볼까요. 디스크립션 뭐 D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런 기초적인 정보 외에 뭐 새로운 정보를 넣고 싶은 겁니다. 뭐 재질, 성인자, 설계자 또는 뭐 그런 거 있죠. 뭐머티리얼는지 아니면 저 매스, math, 매스더보죠 일단 오케이 okay 하고요. 먼저 재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카티아 내에서 재질 어플라이 머티어리얼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어플라이 머티어리얼. 어, 제공하는 재질이 몇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기보다는 스타트에서 인프라 스트럭처 들어가셔가지고 머티어리 라이브러리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새로운 재질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은 조금 강인 범위에 벗어나니까요. 자, 여기 누르시고요. 아이언 있죠? 예, 끌어다가. 물론 이재질을 바뀌면 넣었던 재질도 같이 바뀌어가고 싶으면 링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끌어다가 위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질이 적용됐죠? 이 재질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재질 고유의 어떤 물성치 값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어, 예의 재질은 7.87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뭐 산업기사라든지 기사시험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오생 기능사시험 제도 바뀌어가지고 재질 넣게 되어 있죠? 7.85. 사실 이거로 넓 어, 필요는 없는데 예.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재질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툴의 옵션에 설정에 한것 따라서 파라미터라든지 각종, 각종 수식 이런 정보들이 트리 상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툴의 옵션, 아, 툴의 옵션 이 아니고요. 자 프로퍼티로 들어오죠. 새로운 정보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의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BOM 같은 거에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보죠. 여러가지 타입을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글자 타입 스트링 타입을 하신 다음에 new 파라미터 누르고요 설계자 뭐제 이름 설까요 다시 한번 누르고요 성인자 예, 뭐제 이름 쓰죠 주식회사라고갈까요어 그리고 메스도 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메스 질량이죠 질량 사실은 뭐 무게로 하셔야죠. 무게라는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뭐 조그만 제품 같은 경우 중력 가속도까지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매스가 웨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뭐 60kg 짜리, 뭐 50kg 짜리 어, 사람이 50kg이다. 그러면 그는 이제 질량이 다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지구에 있느냐, 저 달에 있느냐, 목성에 있느냐 에 따라서 사람 똑같은 60kg 짜리도, 그죠 중력, 각도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 다르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조그만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한다는 얘기죠. 자, 매스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그냥 웨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하고요. 여기다 직접 값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좀따 보죠. 자, 그리고요, 어,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머티어리얼은 뭐,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머티어리얼, 뭐, 여기까지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요 변수 값은 카티아 내부적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뭐, y e 라도 붙이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하면, 요렇게 빈 칸이 두개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재질을, 그죠, 그죠, 재질에 보다는 이제, 이 부품의 어떤 속성치 값을 계속 정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요 값은 채워있죠 오케이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난리지 툴바가 있을 겁니다. 자, fx 눌러보시죠. 자, 요게 눌러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안 눌러져 있으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게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 눌러놓고 위에 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와 관련된 정보만 보이죠? 자, 웨이트입니다 자, 더블클릭. 이거는 이제 수식을 바디 안에 집어 넣을지 바디 바깥쪽으로 뺄지 얘기입니다. 저는 바깥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오로 하시고요. 여기다가 뭘 주냐 하면 웨이터니까요 아, 척정을 안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캔슬하고 빠져나오죠. 여기 보시면 매저 툴바가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매저 인원시아라고 있죠. 여기 3D 여기 찍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메인바디만 척정하고 싶으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트리상에 표시되어야 되니까 이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매즈 맺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은 커스터마이즈 누르셔 가지고 체크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 측정된 데이터들이 쭉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업데이트가 안 되나요? 로컬 업데이트하죠. 자메스를이 프라프티 속성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라프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식 관계를 거는 겁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얘 찍고 웨이트 있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다음에 웨이트에다가 이 메스 있죠? 메트 클릭하면 그 정보가 서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됐죠? 자, 머티어리얼이에요? 더블클릭. 아니요. 어, 여기 있죠? 머티어리얼 클릭. 오케이. 하면 이렇게 연동이 된 겁니다. 됐죠? 만약에 나중에, 어? 난 이거 아이언 아닌데 뭐딜리트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 있죠? 왜죠? 서로 수식관계로 내부적으로 연동이 돼 있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찍고 다른 거 있죠? 뭐 알루미늄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럼 알루미늄으로 바뀌었고 얘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프라업티 들어가 보면 당연히 알루미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단품마다 이런 속성치 값을 다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목이 많아지면 그걸 다 외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퍼트에서 어, 여기 디파인 요거 누르시고요 요런 속성치를 익스널 파라미터 누르셔가지고 따로 텍스 파일랑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시고 그러다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품에 대한 작업이 끝난거죠.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로 넘어오죠. 여기서 우리 프로퍼티에서 정의해놓은 정의해놓은 이런 정보들이 트리상에 이렇게 쭉 표시되면 훨씬 낫겠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표시되면 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옵션입니다. 옵션 아참이 작업들은 단품에서는 안됩니다. 좀더안보자 그러면 자 인프라 스트럭처에 프로덕트 그 다음에, node customizer라고 보이죠? 여기서 작업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reference product라고 있고, customizer display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요, 최상단 있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럼 제가 최상단에다가 어떤 속성을 정의를 해놨나요? 예, 이렇게 정의해놓은 게 있죠? 이걸 만약에 여기다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툴에, 옵션 t 체크하시고 누르겠습니다. 컴피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클로즈 해제할까요? 기본적으로 파트 넘버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로퍼티에는 요 정보 있죠. 요 정보만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정보를 한번 띄워보죠자두의 옵션이죠. 체크하시고요. 체크해야지 여기에 표시되겠죠. 자, 어떤 걸 표시할 것인지 여기다 정의를 하시는 건데, c o n f 누르신 다음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최상단에 표시될 것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 거는 관계없어요. 그죠 파트 넘버,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죠? 저는 슬러시를 코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r e v 그 다음에 슬러시, 데 e f i n i 슬러시, 체크, 슬러시, 소스까지 체크, 디스크립션까지 뭐 해보죠 좀 구분할까요? 구분하셔가지고 음... 뭐 이렇게 화살표로 구분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런 정보들 있죠 제가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사용자 정의 속성에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설계자라든지 설계 감리자 뭐 웨이터 이런 걸 어떻게 저기다 표시하느냐 요 형식입니다 샵하고 골뱅이 한 다음에 요요 요 자리에다가 어, 표현하고자 하는 속성 정보를 속성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여기까지 하고 Close, OK 해보죠. 그러면 화살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한번 프로퍼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런 건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설계자, 설계 감리자, w 이 i t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툴의 옵션 누르고요. 미리 정의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Shop 골뱅이 하고요, 설계자, 골뱅이, 샵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설계자 정보 어떨 거예요? 그렇죠? 자, 세미콜론을 한번 구분해 보죠. 뭐 그대로 복사했을까요? 이만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는 설계, 감리자.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다시 세미콜론한 다음에 컨트롤 V, 여기다가는, 아까 뭐였죠? 웨이트였네? 예. 게이트, 이렇게 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만 잘 지키면 돼요 요 속성 표현하고자 하는 속성을 골뱅이로 한번 묶고 샵으로 한번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묶고요 이 자리에는 어떤 글자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띄어쓰기 하시던 뭐. 자, 클로즈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어이 최상위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밑에 그렇죠? 서버 어셈블리나 아니면 이제 서버 인스턴스 있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둘의 옵션에 들어오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 그렇죠? 프로덕트 인스턴스니까 이런 게다 뭐 어떻게 보면 인스턴스들이죠. 네. 어, 외부의 파일을 가져 다쓴 거죠. 어떻게 보면 외부 파일에 대한 복제본 형태로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커스텀 마이 디스플레이 누르시고요 요거 다 지워버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파트넘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끌어다 쓰면 됩니다 파트넘버 슬러시 할까요 그 다음에 뭐다 체크하죠 체크하고 체크 직접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SO를 쓰고 싶다 그러면 샵 SO 샵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고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여러분 표시하면 되고 저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냥 다 체크한 것 뿐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경로입니다 경로 맞아. 경로까지 한 표시하겠습니다 앞에다 경로라고 쓸까요 경로 가로열고 요 정보를 표시하겠다 이렇게 하죠 자세미콜론으로좀 구분해보죠 을자그 다음에 인스턴스 네임이라고 있죠 보통 인스턴스 네임은 어디에 있죠 파트 넘버 요가 가로열고 어, 이 자리에 보통 인스턴스 넘버 있으니까 이거 뒤에 들어옵니다. 체크하면 자고 그러니까 파트 넘버 뒤에다가 샵, 아이엔 샵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인스턴스 넘버가 들어오겠죠. 일단 세이프는 빼겠습니다. 이 세이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든 내가 정해놓은 속성 정보를 이제 표시하고 싶으니까 어, 제가 정해놓은 거는 아까 전에 뭐뭐 했죠? 뭐 설계자, 성인자, 뭐 재질, 웨이트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설계부 볼까요 설계자, 샵, 골뱅이, 설계자 이렇게 해보죠? 골뱅이, 샵, 가로 열겠어,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계자는 서정식,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에, 뭐, 성인자 하고요. 다시 한 번, 화살표 열고, 골뱅이, 샵, 골뱅이, 성인자 하고, 골뱅이, 샵, 가로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쓰기 귀찮네요. 그죠? <웃음> 자, 죄송합니다. 제가. 귀찮게 얘기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작업 반복되니까요 자 여기다가는 material yes까지 여기 부분도 material yes까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는 wait wait 쓰겠습니다 여기다가도 wait 이렇게 쓰죠 자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 쭉 되죠 자 close 오케이 okay,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가 표시되면 좀 보기 안 좋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쭉 표시되고, 경로. 뭐 상대 경로니까 그냥 같은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일명만 뜨는 것 같습니다. 자, 설계자 제 이름 뜨고, 성인자 제 이름 뜨고, 재질, 아이언, 그리고 웨이트 이런 정보들이 여기 뜨게 되는 겁니다. 맞죠? 어, 좀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커스터마이즈 해주세요. 여기서는 팟뭐 인스턴스 네임까지만 뜨게 할까요? 뭐그 뒤에다가 이런 사용자 정의 속성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뜨는거죠. 여기 뜨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툴의 옵션 보죠. 그 밑에 거는 뭐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로딩되어 있는 거고 현지다 파일이 로딩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언로딩되어 있을 경우 얘 표시다 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음, 뭐 이렇게 써볼까요? 언로딩 상태입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파트 넘버는 좀 있는게 낫겠죠? 이 뒤에 가네요. 자, 컨트롤 V 하죠?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클로즈, 오케이. 그리고 몇가지 어떤 단품 몇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컴포넌트 언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잘안 보이시나요? 마우스 오른쪽 컴포넌트 언로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메모리 상태에서, 메모리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언노드 상태다. 이렇게 표시되니까, 아, 이게 지금 화면상에 안 보이겠구나. 뭐, 그 정도는 판단하시면 되겠죠. 하이드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속에 있는 부품은 언노인 상태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더 이제 어떻습니까? 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 트리상에 표시해놓고 이렇게 하면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리 상에서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니까 굳이 프라우티 안들어와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걸 별도의 파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파트 넘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품에서는 어떻다고요? 여기서 정의해놓은 속성들이 뜰까요? 안 뜹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툴의 옵션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이거는 프로덕트죠. 어셈블리에서의 트리 구조를 표시하는 거지 단품에서의 어떤 트리 구조에 뭔가 정보를 표시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카티아 같은 경우에는 단품 설계도 물론 중요하게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프로덕트. 프로덕트가 결국은 제품이죠.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 제품, 단품이 필요한 거고. 그 단품들의 어떤 조립 공간인 어셈블리를 더 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파트에 오시면 그런 정보들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이 카티아의 어떤 설계 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겠죠. 근데 대부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D 설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단품보다는 어셈블리 공간에 대한 정보들이 그러니까 기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그렇죠? 뭐 탑다운 설계를 하느냐, 바텀업 설계를 하느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어떤 설계의 어떤 뭐랄까요? 설계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어, 카티아에서 이 노드에다가 어떤 정보를 표현하고 싶으면 프로덕트 스트럭처에서 노드 커스터마이즈 있죠? 여기는 쓰시면 되고 각 단품에 정의해 놓은 사용자 정의 속성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 형식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